오케이, 퀸즈. 양도에 단 하고 나눠 게요 Is it all okay? 케이크 기념 때나요. 땡큐. 방금 그거 코그냥흘리면안 되는데 이거. 자, 또뭐 먹을까? 나이 아저씨가 정감이 가 가지고. 맞다, 맞다. 얘기도 다. 근데 하나에 텐이라고 했나? 에 먹으면 안 그래, 하나씩만 먹어 보자. SK 주민 야, 원, 1 1 난이 형이 뭔가 너무 마음에 들어. 되게 정감각이 생겼어. 영화배우 같이 생겼어. How about, how about. Uh, two. Hello. Sure. One and one. One b a c a l a one croquette. Yeah. Croquet. yeah. What, what is What is called? We are, we are Korean. Korean. Yes. Yeah. Oh, thank you. Oh, a y o w can you speak Korean? No, just Just a little bit. Okay. Thank you. 안녕하세요. Thank you. <laughs> yeah. Thank you. Okay. Thank you. Bye bye. Say Say, bye -bye. say hello. Hello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Welcome. Welcome. Okay. Thank you. Thank you. Okay. 이바 bye b 아우, 봐봐 내가 마음에 들린다고 할 때부터 마 마음... 알아봤어 내가 사람을. 뭐 하나만 더 살까? 일단 일단 하나 더 사고 뭐 할까? 앙골라 사람인데 한국말을 할줄 아네 조금. 드라마를 보나? 그렇지 안골라 사람인데 한국말 하니까 좀. 어 그렇지 아니 아시아 사람이 한국말 하는 거면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는 뭐다 아는데 약간 아프리카 계열 사람이죠?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기분좋다 응. 그리고 너무 착하게 생겼어 내 스타일이야 아, 에너지가 넘쳐 어 에너지가 넘쳐 근데 나 지금 이거 들고있다가 놓치면 안되는데 이거 이렇게 잡아놔야지 그래 그러면 어디가서 앉아 어, 사람 진짜 많아 어 저기 앉을때가 있네 어... 뭐 한것도 없는데 아이고 애기 혼난다 <웃음> 아, 이 경치를 보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애기가 혼나가지고 좀... 좀 그러네 하나만 가져왔어? 하나 그럼 <웃음> 다더 달라고 하지 자, 먹어봐 먹어봐 음, 맛있 맛있어? 음 개피야 개피? 이제 멋있어 괜찮아 생각보다 괜찮아 생각보다? 별론거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화내지 마 흘린다고 음 괜찮네 맞죠? 근데 약간 먹어본 맛이기도 하다는데 <웃음> 한국에서 먹어본 맛인데 이거 이건 뭐 치킨인가? 약간 생선 만 나는데? 아 맛이나는데 먹지도 않는데 생선 냄새가 나는데? 음 생선 고로게 생선 뼈가 뼈, 뼈, 뼈 가른 거같 생선 뼈를 가았다고 그런 느낌. 음. 부드럽네. 이게 안골라 음식이겠지? 이건 무슨 맛이야? 이건 생선 냄새 안 나는데? 음 맛있다. 뭐지 이거? <웃음> 안 먹어본 맛인데, 이거는? 음, 이거 맛있어. 뭐지? 약간, 약간 집고 맛도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아닌가? 되게 평화롭다. <웃음> 얼마 만에 망, <웃음> 만끽해보는 이런 편, 편안함이야. 슬픈 <sum> 니니니니니 Onde e s t á Portugal aqui? Onde é que está Portugal aqui? Esta próxima música chama-se Não Sou.